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뽑기는 유나의 신규 애폰이죠 선한 새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모은 다이아가 72500 다이아로 모았고요 자 우선은 푸시 알람으로 준 송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자리 받았거든요 이방에 보면 은잘 나왔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잘 나온 쪽에 제 것도 있을지 한번 탕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재물아 오케이 좋아요 딱재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또도 뽑기 잘 나오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송목! 뽑기니까 송목 앞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유나가, 예 네, 유나 장비 나오도록, 유나 웨폰 나오도록 힘에서 유나를 넣어줄게요. 떠나자. 좋았어. 속목 뒤에서, 네, 노려보자고요 어, 일단은, 오랜만에 한번 왔는데, 일단, 네, 떨어진 속목은 없고요 자, 뽑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2500 다이아 어, 이중에서 유료 다이아가 3200이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실상 뽑는건 69000 다이아가 될것 같습니다 자, 렛츠고! 첫번째 모로가 나왔지만 이건 꽝인 것같고요 어. 어? 분명, <웃음> 꽝인 것 같다고 하니까 나오네요. 자, 첫 번째부터 SSR. 오, 뭐야, 세트야? 야, 고대가 나왔습니다. 아 이건 게이드. 오케이, 좋아요. 자, 출발이 좋습니다. 그 다음. 야 뭐로 없구요, 이건 아예.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로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과연. 오! 봐라! 떴나? 바로 떴나? 아! 잠깐만! 태오도라 말고! 아! 바람은 바람인데 태오도라가 나왔네. 아니, 다들 1천장 찍기 전에 풀초월로 찍는다 하던데? 자, 아직 나왔습니다. 가봅시다. 자, 물로 나왔고 세 개. 자, 꽝, 꽝. 오케이. 오, 잘 뜬지 잘 뜬다. 자, 과연 또, 또 바람입니다. 나왔다. 나왔나? 오케이. 드디어 명함 얻었습니다. 소단세 명함. 아, 좋아요, 좋아요. 떴습니다. 떴습니다. 갑시다. 렛츠 고. 자, 뭐로 없죠? 꽝. 다음. 아, 천장 찍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 다음. 야, 안 돼. 벌써 45,000 다 합니다. 오, 3개? 꽝, 꽝, 꽝. 이러이, 다음. 오케이. 넘어지고. 이게 확정은 아닌데. 자, 오, 일단 세 개. 왕, 왕. 오케이. 하나 떴어요. 바람? 과연? 오, 선한색. 좋아. 두 번째. 좋습니다. 와, 근데 천장은 찍겠는데? 벌써 36,000나에 남았어요. 안 뜨고. 아, 이건 천장 찍었다. 에이, 이건 천장 찍었네. 에이. 에이. 나도 천장 전에 <웃음> 극초월 훌쳐하고 싶었는데. 자, 픽 둘만 아니면 요 아, 무조건 선한생가? 아, 오케이. 자, 챕터 2로 가는 그게 아니구나. 아, 무조건 나오는 거였구나. 자, 다이아. 애매합니다. 자, 유료까지 다 써야지. 예, 네, 만약에 하나도 안 든다는 가정 하에 천장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남은 거 연속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꽝. 다음은 꽝. 그 다음은 오로가 나왔고 넘어졌고 오 금빛 금빛은 100%죠. 야 이건 나왔다. 오케이 바람 선한 새. 우선 한세몇개 나온 거지?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뽑기에서 풀초벌을 찍는 건가? 아, 안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보러 나왔고, 넘어지진 않았고. 와, 근데 세 개네? 오케이, 오! 대박. 나와라. 선한 세. 오케이 나왔고요. 야 진짜 잘 뜬다잉. 다음은 왕이고 두번두번오오 음, 오. 연속 두개 미쳤다. 불인데요 일단은 뭐가 나왔을까요? 아 발자드 좋아요 일단 두개 나온 걸로 만족하죠 이거는 몇번 해야 되지? 자 이제 기회는 세번 남았습니다. 자 이건 꽉인것 같고 두번 안돼 한번더 나와줘 <웃음> 자 마지막 아아 마지막 에짝더 나오지 혹시나 네없고요자 이렇게 유로다이아만 딱 남겨두고 탕진을 했습니다 아 이게 몇개 나왔지 그러면은 자이렇게본게 빠르죠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명함 한개니까 아니다 명함 자동으로 잠금되니까 어? 풀초 찍겠는데? 자 바로 가봅시다 극초월 처음으로 풀초인가? 응 아니야 아닌거 같은데요? 어? 맞는데? 둘셋넷 다섯 맞네 대박 처음에요 뽑기 해가지고 뽑기 탕진으로 이렇게 풀초을한거 처음입니다. 이거 푸쉬 알람 이벤트로 준게 컸네요. 이거. 2초 하제어로 이야, 이 처음인데 이거? 드디어 기본은 같데 자, 그다음에 세트. 녀석들이 좀 보이... 이걸로 즐겁게 복사할 수 있겠어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바로 레브라 갑시다. 아오. 자 마지막 키스톤까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 좋아요, 좋아요. 자 유나 장착을 장착 떴지? 어? 안 해도 떴지. 어안 나오네. 잠시만. 천사 분류 아니었어? 유나. 뭐든 몸으로 겪으면서 배워야지 어 그러고보니깐 테두리가 바뀌었네요 고대 천사 그냥 일반 어 일반하고 변신도 그냥 변신도 또 이렇게 테두리가 달라졌네 아 맞아 맞아 인형 퀘스트 인형 요걸 해야지 생기지 뭐든 몸으로 겪으면서 배워야지 스승님 스승님 야. 오늘은 내가 엄청난 걸 준비했네 너 저번처럼 먹지도 못하는 풀떼기 가져와서 이쁘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이번에 보여주려는 건 예쁜 꽃이 아니네. 스승님도 보면 깜짝 놀랄게야 자, 나를 잘 보시게나. 음... 하긴 하지만 위령기 없이도 바람을 일으켰군 이 정도면 이제 바람을 느낄 수도 있겠어 <웃음> 어떤가? 스승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바람을 일으켰네 모두 다 스승님 덕분이야 매일 체조를 한 효과가 슬슬 나타나는구나 유나, 오늘부터 다른 수련을 추가해도 되겠다 에? 다른 수련이라니요? 뭐야, 그 평소랑 다른 이상한 말투는? 그냥 동네 한 바퀴 가볍게 뛰는 거니까 겁먹지 마 <웃음> 스승님이 가볍다고 말하는 기준은 평범한 사람과 많이 다르던데 아, 시끄럽고 당장 뛰기라 해! 움직여, 움직여! 아, 알겠네 스승님! 너무 밀치지는 말게나 심장아... 아, 너 뭐하냐? 잘 뛰다 말고? 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쉬고 있네만... 이런 걸로 심장 안 터지니까 엄살 떨지 마! 지금 쉬면 도루묵이니까 당장 움직여! 아, 안 돼! 난더 못해! 헉, 웃기고 있네! 네가 안 하겠다면 다 방법이 있지! 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든다니 아, 스승님, 너무하네 이 정도도 못 뛰는 너야말로 너무하니까 빨리 뛰기나 해 다리, 내 다리 다리 잘 붙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쉬지 말고 계속 전진 빨라진다 아, 아, 나는 멈추고 싶은데 이 녀석아 흐느적거리지 말고 정신 차려. 얼마 안 남았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 오늘은 아날이니까이 정도로 끝내도어휴 <웃음> 흐흐 스승님, 이 수련은 어디에 좋은 건가? 다리를 많이 쓰긴 하지만 아주 좋은 전신운동이야. 매일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나중엔 바람을 타고 날 수도 있게 돼. 세상에! 이걸 매일 해야 한다니! 스승님,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네! 아 매일 시킬 생각 없으니까 다리 후들거리면서 벌벌 떨지마 하지만 이틀에 한 번은 오늘처럼 뛸 거야 네가 거부해도 오늘처럼 강제로 뛰게 할 테니까 내일은 몸 관리 잘해라 안 뛰어도 된다는 선택지는 없구먼 불쌍한 내 신세야 <목소리> 윤화의 아주 귀여운 장면들을 많이 봤네요 자, 이제 코스튬 변신 받게 됐고요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키가... 네, 윤화키로 같이 작아져서 좀 아쉽긴 하네요 뭐지? 비율이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와 근데 초록색 색감은 괜찮습니다 역시 변신 캐릭터까지 같이 표정은 안바뀌네요 반갑구나 어 뭐야 웃네 원래 웃는 표정 없지않나? 천사애들은 <웃음> 재밌구나 재밌어 어 뭐야 유나만 다른거야?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오? 에서만나 잠시만 카르트 천사 보면은 난 끝이다 아무 표정이 없거든요? 허! 제법이잖아 따라할테면 따라해봐 아 <웃음> 요거란 생각하면 <웃음> nope. 어? 막 이렇게 아주 역동적인 표정이 있는데 <웃음> 네, 세리아드? 세리아드에도 <웃음> 있었나? <여러분들을 웃음> 표정 없었던 걸로 아는데? 아 네! <웃음> 세필이 없구나 세필이 없습니다 자와 함께. 자 아... 아이샤도 표정이 없었거든요 와 유나만 야 이게 표정도 같이 변한다고 유나부터는 자 변신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킬은 범인의 아군한테 25초 동안 공격력 증가와 울림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울림 효과는 봅시다 울림 HP 회복과 울림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어둘 중에 하나가 랜덤인가? 아 여기 좋겠네요 HP가 90% 미만일 때는 울림 HP 회복이 적용되고 90% 이상일 때는 데미지 증가가 적용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데미지 증가는 우와 한분 20% 증가? 한분 20% 증가한답니다. 공격력이 15% 증가하고 데미지가 20% 증가네요. 오 굉장히 좋은데? 자 변신을 하게 되면은 해방의 바람 스킬 쿠타임 15% 감소. 요거겠죠? 오 버프형 스킬. 자 변신을 하게 되면. 자 교체 스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변신후에 스킬 보션들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변신하니까 뒤에 또 머리카락들 움직이게 되고요 오호. 평타 모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킬이 그, 붙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직접 공격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로 추가되면서 순수의 그랑주얼 여기서 한 달에 한번한 한 달에 한 번인가? 자 월간 획득으로 이제 고대 천사 요괴중 하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걸 마무리하면서 복기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개 교환 자 다음 복기는 지금 일반 성복이 830개나 모았거든요 이거 거의 한천 개쯤 모일 때 그때 또한번 완벽하게 탕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소환에서는 뭐 고대 천사 다 나오니까 한번천 개를 깠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알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과 여기서 뭐가 나올지 아자 고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바람 설마 아니지? 허단색 아니지? 오 바리공주 유나 세트네 자, 마무리로 바리공주를 얻으면서 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전투력 2069 상승 자, 공격력이랑 공격력 증가율 같이 챙겼습니다 이정도